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삼성전자의 뭐 아주 쇼크로 인해서, 어, 거래소 시장은 좀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하지만 AI, 체폿, 로봇, 어, 또 셀리버리 같은 이런 침해 관련주들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여전히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관련 주 그리고 로봇 관련 주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리버리, 대표적인 이제 치매 관련 주죠. 이 글로벌 제약사와 라우스 라우식 아우, 그래서 기술 수출 계약이 임박해 있는 종목이 이 셀리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가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인벤티지 신규 상장 주죠. 만 원대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만 원을 돌파했지만 아직 800억대 아주 뭐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죠. 뭐 흐름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EDGC 대응제약 이런 종목들 아주 뭐 흐름이 좋았죠. 얘는 이제 1조 7천억대 의 대응제약도 2% 반등을 해줬고 또 실적이 제대로 이제 찍히는 기업들 보시면 보령부터 ABL 뭐 진양 진양이 펄은 이제 일곱 배 수준이죠. 어,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는 어, 가장 낮은 어, 펄을 가지고 있고, PBR이 이 치매 관련주들의 평균 PBR은 3.4배 수준입니다. 어, 보시면 이제 1배가 안 되는 종목, 바이오스마트, 동아 SP, 얘는 지주사죠. 어, 그리고 진양이, 어, 이런 종목들, 어, 상당히 이제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고, 시가총액은 진양이가 790억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 이제, 네오팩트 300억대 수준. 하지만, 이제, 뭐, 실적이 안 찍히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고, 화일약품이, 어 부채 비율은 이제 5%로, 어이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 외에, 젠백스나 뭐, 고려, 이런 종목은 이제 부채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럼, 간단히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리버리.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셀리버리의 매수 주체를 보시면, 이제, 어, 전체가 다, 이제, 매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인벤티지. 어, 신규 상장주죠. 얘는, 이제, 종근당과, 어, 개, 침해 약물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주사제에 관련해서, 이제, 호주에서 임상 승인을 받은 인벤티지. 어, 진양이. 어, 진양이의 잠깐 재물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뭐 매출액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고 어 부채 비율은 이제 5 0대 어, 그리고 ROE가 이제 34%로 나오는 아주 뭐어 재무 재무제표상은 아주 우수하죠. 어 실적도 이제 주당 143원 뭐 200원, 500원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도 이제 매년 100원씩 주는 어 진양이 어얘뭐 같은 경우는 이제 뇌혈관 뇌 대사 개선제 어, 얘가 판매고가 이제 해마다 증가하는 이렇게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치매 관련제약이죠. 치매 치료제 디멘사정, 뭐 도나셉트, 뭐 이런 품목을 팔고 있는 진약이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얘는 계열사가 치매 치료제 카나 카리나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 관련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B테크 오늘 AI 바리스타 로봇 출시 관련해서 아주 뭐 제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SK텔레콤이 두산 로보티스와 함께 무인 커피 로봇 AI 바리스타 로봇을 출시한 영향으로 오늘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SBB테크는 하모닉 감속기 국내 최초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어, 이 하모니 감속기를 개발한 업체가 바로 SB 비테크입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입니다. 관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예고이 감속기는 이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모니 감속기 이걸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상승률로는 이제 20% 가장 그 높은 흐름을 보였고. 시가총액은 2100억 수준입니다 그외 미래, 러셀, 뷰노 뭐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을 보시면 1000억원대에서 2000억대 이런 기업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로버티, 로버스타, SB, 비테크는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시장을 이제 주도했던 종목이 로버스타, 나 SB, 비테크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이제이 중에 가장 낮은 놈 퍼가 낮은 놈을 보시면 이제 KPF가 5배 수준 미래컴퍼니가 여덟 배 수준에 있습니다. 어, 그럼 어, 차트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 b 미테크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로버스타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미래컴퍼니, KPF, 라운테크. 라운테크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진공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진공 로봇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팔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매출처는 매출 비중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로봇 및 자동화 플랫폼이 대다수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성이나 테스 원익이 주 고객사고 이 제어식 팔 관련의 로봇 관련된 기업은 전 세계에서 세 개의 기업만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품을 진공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 라운테크입니다. 다음은 이제 에브리봇.